당신의 에오스 포인트를 제가 빼앗아버리겠어요 이 도둑 잠깐 잠깐 집중 집중 나이스 먹었다 또 이렇게 우리 악당들에게서에오스 포인트를 빼앗았답니다 빼앗았다가 아니지 되찾았답니다 후후 자 이번에 해볼 포켓몬은 자두 번째 찍는 거예요 <웃음> 패치가 이루어졌죠 민피아입니다 새로 나와서 스킨까지 샀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자 그래서 이번에 사용할 스킬은, 매지컬 플레임과 그레인 키스,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할 거고요. 자, 아이템 빌드는, 구해 안경, 박식 안경, 조개껍질 방울, 이렇게 세 가지 이용해서, 극딜, 마법선연, 유피아 빌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이 조개껍질 방울로 후려쳐서, 적들의 쏟배기를 깨서, 에오스 포인트를 다 빼앗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틀 아이템. 자, 저는 탈출 버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설명 마치면서,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아요. 자 좋습니다 님피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정글은 제라우라가 가고요 저는 해피너스와 같이 아랫동선 타도록 하겠습니다 어 후퇴 하면서... 아 후퇴 좋아 매직 컬 플레인 배우고요. 제라오라, 이쪽에 있는 거다 아는데, 일로아이저지가 네, 어, 비둘기가. 우리 비둘기가. 들어오면 뭐할 건데? 물건 맞아라. 매직 컬 플레인. 어, 당신의 에어스 포인트를 주세요. 어, 들어와. 어, 어, 어, 어, 비엣지롱. 어, 첩첩. 어,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이트. 어? 죽어버리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얄밉지? 얄밉지? 하하하하. 어디 갈까? 우리 제라오라가 어디 갈까? 하하. 이것이 바로 방울과 극기의 조합이다 어 아, 맛있당 <웃음> 아이고 벌써 세졌다 일로와 나둘세어뭐 괜찮아 어 괜찮아 <웃음> 당신의 에어스포인트는 내꺼지롱 <웃음> 자 드레인키스 아, 네자 좋아요 아 드레인키스로 한번두번 하하하하하하 번. <웃음> 아이고 맛있다 골을 넣어보자 골을 넣어보자 어뭐뭐뭐이 자식이 우리 비둘기가 뭐를 할까 어, 이거 내껀데? 오오오 뭐. <웃음> 자, 이게 바로 닌피아 차이 아니겠습니까? 오오오오 들어오면 너의 전엔데. 어이구야. 어, 빠질게요. 빠질게요. 빠질게요. 자, 빠집니다. 좋습니다. 브레인 키스. 아, 아이고, 살아버렸지, 뭐야. 이거 우쭈면 좋을까? 이거 우쭈면 좋을까? 살아버렸는데? 살아버렸는데? 어, 살아버렸는데? 죽어버려. 어우. 아, 닌피아 정말 사깁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너프가 돼도, 솔직히 너프는 아니다.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사기인 것 같지만, 예, 손이 조금, 손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될수 있다는 점. 이쪽에 비둘기 있는데? 어, 난 알지. 피했고요 자, 이쪽으로 쓰면서, 궁극기로 햇빛어서 조금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질플레임으 조금 버텨주면서, 아이뭐 이게 피해주면서, 개렁만 잡아주고요 비둘기도 구워주자!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내가 뒤에서 합류하고 어님어야 죽여 님피야님피야 안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나 죽으면 큰일나는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희망이 남아있어 제라오라가 스티라는 그런 사상을 해본단다 제라오라야 제라오라야 제라 야라야자 <웃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안돼 안돼 안돼 아 그래도 MVP는 나겠지 아 자 좋습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님피아로 중앙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멍멍이 때려주고요. 초롱초롱 눈돈자 배우고 여기서 이쪽에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쪽으로 나이스 좋습니다. 자 매지컬 플레임 배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쪽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위쪽에 아주 좋은 먹잇감이 보이거든요. 어, 터키 도끼. 우리 터갱이 죽어라! <웃음> 아니! <웃음>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날카로운 킬각 아니겠습니까? 좋아요. 이상해씨도 한번 노려줄까? 이상해씨님 노려주도록 할게요 냠냠 맛있고요 어? 그거 내 제껀데요? 그건 제건데요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하하하하하하 <웃음> 맛있당 <웃음> <웃음> 자 맛있는거 다해서 먹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지금 토끼가 저게 빠졌거든요 자 좋습니다 좋은 갱이다 <웃음> 어... 우리 이상해씨가 어디를 갈까? 어이구 여기는 내가 지키고 있는데 어디 갈래 너가? 어이구 좋아요 이거 제가 부셔버리겠습니다. 부두고 바로 내려가면 아주 좋습니다. 자, 자, 이거 죽이고 내려가면 그만큼 이득이 없겠지요? 쳐! <웃음> 이게 바로 닌피아 차이다. 어? 같은 빌드를 써도 이게 저 백코롱이가 쓰면 이렇게 다르답니다. 아주 좋습니다. 깡딜이 좋아요. 자, 일단 동수 써서좀 빼줄게요. 어? 왜 그럴까? 우리 참새가 그냥 녹아버리는데. 어이구, 야옹이, 죽어버려랑 자, 일단 빠지고요. 자, 녹아버렸군요. 자, 꼴 넣어서 피 회복시켜주겠습니다. 이상의 씨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이상의 씨 정도. 그냥, 죽엉. <웃음> 살짝 피하면서, 살짝 피할게요. 어, 죽어버려. <웃음> 어. 어우 oh, 야 yeah, 죽어 우리 우리 잠새 죽어버려 <웃음> 뭐하니 아무것도 못하지 저 친구들에게 에어스 포인트를 한번 빼앗아 볼까요? 에어스 포인트를 주세요 키랏 어 좋아 <웃음> 자 적팀 니피아와 1대1 맞딜을 맞디를 하겠습니다 맞딜은 아니지만 자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자 일찍 써줍니다 아 일찍이래 적팀 보다 최대한 늦게 써주는 아주 좋은 판단 아하하하 <웃음> 궁극기를 그렇게 먼저 써버리면 어떡합니까 오, 당신의 에어스 포인트를 제가 빼앗아 버리겠어요 이 도둑 잠깐 잠깐 집중 집중 나이스 먹었다 또 이렇게 우리 악당들에게서 에어스 포인트를 빼앗았답니다 빼앗았다가 아니지 되찾았답니다 후후 순덕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빨리 포인트를 채워줘야 되거든요 아 5초 남았는데 궁기가 없으면 이거 어떡하지? 어쩔 수 없죠 일단은 썬더를 아직 안 치고 있고요 이거는 잠깐만 이거 우리가 불리한데 왜 싸운 거야? 이거 또또 지는 거야? 왜, 왜 그런 거니? 어째서 그런 거니? 그런 이유가 뭐니? 자 나이스예요 나이스예요 이거는 먹었! 아니 아니 왜 그런거야 도대체 얘들아 안돼 아, 네, 다잡아 없애버려 다잡아 버려야해 이 악당들은 다 제가 처치해버리겠어요 우리 니피아가다 처치해야해요 니피아가 악당들을 다 처치해야합니다 아 저거 막아야돼 막아야돼 얘들아 막아야한다고요 우리 악당들은 다 죽어 죽어 <웃음> 죽어버려골도 넣어야하고 네 이것저것 다 해야됩니다 이거 일단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막아야돼요 자, 가운데 밑에는 믿을만 하구요 쪽은좀 위험하니까 제가 커버 가겠습니다 자 어어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어어 어 뭐해 뭐해 우리 야옹이 뭐할까 야옹이 뭐할까 죽어라 야옹이 죽어 <웃음> 제발 이길 수 있다 우리 마법소년리피아가 있는 이상 제발 이길 수 있어요 안, 안 졌어 안 졌어 안 졌어 <웃음> 이겼다 <웃음> 아 당신의 에어스 포인트를 빼앗겠어요 키랏 하아 <웃음> 어? 캐리 했습니다 오 16킬이나 했다고 이제 패치가 됐죠? 자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딜량은 8만 4천 정도 되고요. 이전에 패배했던 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만 정도 되네요. 자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알맞게 내려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말도 안 되게 대충 해도 솔직히 10만 가까이 나왔어요. 잘 내려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